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늦게 못할 것 같았는데 좀 일찍 행사가 마치는 바람에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번에 하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명상 강좌를 시작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이제 제 3장이 50편이에요. 50편. 그 다음에 우리가 두뇌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명상편, 명상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명상은 이 두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의식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강좌는 네 번째 강좌예요. 총 강좌는 네 번째 강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자. 의식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뭘까? 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도 많이 들어갔고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알거든, 그죠? 그런 건다 잠재의식은 알죠? 잠재의식이 뭘까? 인지하지 못하는 자, 잠재의식과 어식,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가야 돼. 그죠?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게 되면, 명상을 시작해서, 명상을 하게 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중추 부분이 두뇌예요 그죠? 이 두뇌 속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내심 분야, 하나는 내식 분야. 자, 여기서 우리는 크게 넣어 가지고 하나는 내심 분야, 내식 분야, 내파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다. 자, 이것의 작용이 자 내파와 내심은 순간순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내식 부분은 항상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두뇌 속에서 항상 활동을 하거든 뭔가 반응이 있고, 뭔가 생각이 진행되고, 우리가 두뇌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어디서 움직이냐면, 이 내식 부분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내식을 움직이는 요건이 우리는 뭘 할까? 이것이 바로 어식이라는 거다 어식. 자, 그러면 우리는 어식 부분에 오늘은 이것이 우리는 제 2장에 있고, 이거는 제 3장을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의는 사강체입니다. 강의는 사강체. 여러분들이 사강해갖고, 명상법 사강해갖고 놓으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의식 부분이 있고, 다음 단계는 우리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의식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반응을 하게 되게 되게 되면, 이제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디에 전달을 해야 되겠나 전달할 곳이 어디냐이 마음이지 두뇌에서 받아서 나는 이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쵸 이 중간까지 있어야만이 될거잖아 두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래 보게 되면 인간은 그것이 전상적인 그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이 너무나 어떻게 따로따로 공부한 거예요. 자, 뇌를 한 사람은 내만 해보고어 어치 식만 해프고 마음 한 사람은 마음은 전부 다 따로 하니까 어떻게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어떤 작용을 하겠나요?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배웠잖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마음을 하게 되게 되면 요도이 심리잖아, 그제. 이것이 바로 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하는 거야. <웃음> 자 그러면 줄줄이 어떻게? 이 두뇌는 우리는 뇌의 그 혈과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 내식 부분에서. 내식 부분에서 어식과 마음과 심리 여기는 전부 다 일관성이 있겠지? 일관성이 있겠나 요 없겠나요? 자, 이거는 뭐하고 뭐 하고 일관성이 있겠나?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마음하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심리가 우리가 발동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이것이 우리는 표출,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두뇌에서 인간이 행동하고 작용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핵심적인 이 심이라는 마음에 우리가 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식이라는 것은 신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나 없겠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 선조 할아버지들이 이제 꼴의 문양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했죠이 꼬레 문화가 대단히 정신문화가 뛰어났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풀어보자. 풀어봐야 답이 있는 것이지. 뭐 말만 맨날, 응? 어? 해봐야 무슨 소리? 태, 언이라는. 응? 태, 언이란다 무슨 태, 언? <웃음> 그래서, 우리는 어식을 한적을보자 이것이 우리가 어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적는 거다. 그죠? 자, 내가 이거 요즘 와가지고 어떻게 된 판인지 나도 한자 잘 모르면서 이거 한자 선생님 같이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그럼 우리는 정말로 너무 했다는것그이 공부 자 여기는 우리가 한번 보자 여기 오시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뭔가 들어있지 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죠 여기 바로 심이 들어있잖아 여기도 심리가 심자가 들어있고 여기도 심자가 들어있고 여기도 심자가 들어있을 거라 이거 다 일관성 있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어식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이것이, 제국에 있는 것이 뭘까? 이게 설립자다. 그지 그러면 똑바로 쉬어라는 거다. 똑바로. 그지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다. 그제? 똑바로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뭘까? 이것이 일자 적어놔놓고 맨날 날이나 태양이나 이것만 같이 하면,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진진. 어, 올바른, 우리는 어떻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곧, 어떻게? 더큰 개념은 이건 진리라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배워서, 이 심이 뭘까? 어디에 심으라는 거야? 마음에. 예? 진리를 내 마음속에 심으라내 마음속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내 마음속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야. 그럼, 어디에 심어라? 이렇게 해 놓을까, 이거? 그죠? 어디에 심을 할까, 이거? 어디에 심을까?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어디에 심을까? 아니, 우리가 의식은 여기 있잖아. 여기에 심을 했다는, 어떤 방법으로 심을까? 이거죠. 우리가 참선, 참선으로부터 우리가 진행된 과정을 내가 설명을 했죠. 아이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어디 심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심을까? 그러면 어식 속에 뭐든,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심으라는 것까지 간에 다 들어있는 거야, 말 속에. 그러면, 이제는, 이, 이? 어쩌면 풀어보면 어식, 어식, 이거를 푸는 거잖아, 이? 풀어보자.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심으라 심을 했잖아? 이 말로. 말로 심으라 한 거야, 말로. 말로 심는데 무엇을 심을까? 나무 막대기를 심을까? 어떻게? 여기도 말로 똑바로 심으라는 거다. 똑바로. 그렇지? 이게 립자가 이렇게 들어있지? 여기에 또 어떻게? 이게 진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진리가 들어있죠? 그러면 말로서 이 진리를 어디에 심으라 할까? 그럼 어디에 전달해야 되겠나? 어디에 전달하겠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푸는 거야. 여기에 전달해라는 거다. 이게 뭘까? 아이지 창과 창이라 창, 창이라는 것뭐 뜻이 뭘까? 우리는 창을 계속 창이라고 설명하면 이게는 완전 답이 없는 거야. 창이 뭘까? 우리가 의식을 지키고 있는 여기에 우리는 이 창이다 보초가. 에? 보초가 창을 짓고 내 두뇌 속에서 막 지키고 있는 거야 여기에 전달해라는 거다 그러면 올바른 것을 알아들어 가지고 이창 속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자아 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연관되 갖고 그러면 자아를 찾아라 우리가 뭐 자아 찾아라 뭐 앉아 갖고 이런 명화 있는데 자아가 찾기겠나? 자아가 말이야. 자아가 어디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내식 속에 내식 속에 누가 또 전했냐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게 말듯이 우리가 내가 자꾸 이거 한자를 갖다가 그대로 자꾸 분쇄를 해갖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어, 오늘이 오늘이네 오늘 내가 올린 음, 어, 동영상에 보게 되면, 내 마지막 동영상에 보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틀리다고 이야기할 거야. <웃음> 저거, 거기에 보게 되면, 천도, 천도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을 거야. 천도에는 생년 뜻도 포지도 못하는, 어떻게? 도업을 옮기는, 도업을 옮기는 천도라고 적어놨을 거야. 그러면 저거 또손 흥뜨리란다고 이야기할 거라. 그런 거 알아들은 다음에 가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거는 도읍을 옮기는 게아니되는 거다. 지금 쓰고 있는 천도라는 말이 틀린 거라. 뭐 천도제 해산고 이 천도제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아까 저번에 기도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적었을 때는 여러분이 참고사만 하라고. 그거 보고 또 틀릴대서 하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천도에는 어떻게 도읍지를 옮긴다고 생각하는 우리 옛날에 저 이승계가 도읍지를 옮기려고 할때 우리 무슨 대사죠? 어, 뭐 무학대사인데 이게 천도 어, 이래해라 이런 렇 말이 그 천도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강좌가 다음 에 강좌가 진행할 때왜그 천도라는 말을 썼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쳐는 천도제는 그 한자말이 완전히 엉터리다. 왜? 기도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풀어보자. 의식이라는 것은 내 두뇌 속에 내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내식 속에. 내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 식을 창으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면 보초를 써가고 있다는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보초를 딱 써가고 영혼의 세계 가면 입구에서 팔가문 입구에서 딱 지키고 있다 했잖아. 이 보초를 쓰고 있는.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것만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다른데 휘둘리지 않고, 내식 자체가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영혼에서 내, 내려보낸 이 사자들이 착으로 꽉 지키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야. 그래야 내 올바른 자아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보자. 자, 여기에 어식 중에서 어짜라는 것은 쉬운다? 뭐를? 마음으로 진리를 딱 바로 심는다는 거예요 네? 이 두뇌 속에 내식 속에 올바름을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식자를 보게 되면 올바름을 심기 위해서는 전달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말로 전달을 해야 된다 이 지식을 올바른 진리를 어떻게? 창이 쓰고 있는데 전달해 이게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지식을 창이 딱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받아들이는 이것들이 이것들이 올바른 것만 내가 가려서 선택적으로 가려서 이것을 내내 식에 우리는 심으라는 뜻이에요. 어식이 심어 놨던 것이다.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두눈 속에 우리는 일종의 우리는 습성하고는 달라요. 자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이 올바른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문제가 발생되겠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올바른 것을 내 자에, 내 시계에 있는 내 자에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다. 말로는 말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여 내 어떻게 내 머릿속에 마음에 꼭꼭 심으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두뇌 속에는 어떤 것이든 오게 되면 한 개도 잊어먹지 않고 막 갖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 없는 거랑 다 틀린 것은 다 지워야 되는데 이것을 치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야. 좋은 것만 치워라. 좋은 것만 남기고 딱 치우고 지키려했는데안 좋은 것만 갖다 이어놓는 거야. 좋은 거는 다 갖다 부리쁘고. 자, 내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는, 자, 우리는 이 뇌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게는 의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의식이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 <웃음> 내를, 내를 이 개조를 시킨 거야 이것이 우리는 세뇌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것만 갖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의 두뇌 속에서 생각이던 마음 다음 단계는 마음이잖아그죠 다음 단계는 마음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행동을 할수 있는데 이 의식이 잘못돼 갖고 세뇌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올바르게 행동을 할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종교 이상한 종교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시켜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사이비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갖고 세뇌시키면 안 돼요. 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것 갖고 세뇌시키고 우리가 이 명상법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이 세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책에는 지금 상쾌하게 나, 나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명상법에 보게 되게 되면 세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왜 호스피스 영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노? 그죠? 나는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다 그거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 다다르기 이전에. 내가 이 세뇌가 될수 있는 지진성일 때이 호스피스 요양법으로 호양요명상법은이 두뇌를 세뇌시키는 거야. 그 죽음 앞에 두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세뇌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맹탕 승한 사람을 재정신인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떻게? 그뭐 말할 줄 없는 이쁜 말이 없나?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게 또라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세뇌되고 있으니까 넌 말을 절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맞는 거야. 그리고 넌 말을 들어줄 생각지도 않아요. 어느 것이 맞는지 조사도 생각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뇌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는 이 세뇌된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손의 민족, 어찌보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다 신에 대한 천손의 민족은, 그 무슨 천손의 민족이야? 아까 여기 오셨지?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리를, 바른 것을 내는데 갖다 천달해라고, 심어놔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여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항상 그의식이 우리가 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원과 그대로 만들어난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만드는 거야. 조상들이. 이것도 모르는 손자가 천손의 민족을 따질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부경 6의 비밀을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로 천손의 자손이 돼야 된다. 큰 정말 따나 이상한 저 사입이 사쿠라 이거 되면 안되고 응? 그래서 올바른 것을 우리가 전달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올바름을 꼭꼭 씹어놓는 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신분한는 것이 세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두뇌 속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준비가 항상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으로 의식에서 이 내식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죠? 어식이라는 것은 내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풀어봐야 되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식편이니까 의식 어식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우고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에 세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세뇌가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천국의 질리에서. 올바른 것은 세뇌가 아니에요, 그제? 꼬바른 것이 다른데, 뭐 세뇌가 되겠나? 틀린 것이, 어떻게? 틀린 것이 잘못됐을 때 이것이 세뇌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식 부분에서는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이 어식은 어디 석에 포함되어 있을까? 인간의 두뇌 부분에서 이 내식 부분에 내식 부분에 이 어식이 우리는 탑재가 되는 거예요 심은 한거예요 아까도 심은 하라 했잖아 어식은 그제 어식은 심을 했죠 그제 심을 했기 때문에 어식을 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뇌 속에 심겨지는 어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다. 다 그러면 크게 어식에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의식에는 네 종류의 그래서 명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가지의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 의식은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단순하게 의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상경과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수 있는 의식 이것을 우리는 인지의 식이라고 그렇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의식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내가 어떤 상황과 판단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내 머릿속에 두뇌에 심겨져 있는 의식 부분 지식, 이거는 지식과 지혜주의 시계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인지를 할수 있는, 맞다, 틀리다, 판단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인지어식이란, 인지할 수 있는 어식이다. 자, 두 번째 어식은, 두 번째 어식은 이것을 우리는 잠재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상세하게 우리가 풀어 갈게요. 오늘은 이 어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잠재의식은 어떻게 내 두뇌 속에는 남아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못 되는 의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 지운 파일들 예를 들 그지 우리가 백 파일이지 우리가 백 파일을 이 지웠지만은 컴퓨터는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구를 하잖아 복구 그지 그래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파일은 설수 있는 파일이고 백파일은 지금 서지는 못하는 파일이에요. 그러나 이 파일은 이 컴퓨터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잠재의식 파일이에요. 잠재의식이라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세계가 잠재 어식이라는 거다. 자세 번째 이것을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거다. 우리는 말한 참 말한다 그지? 무의식이라는 데 어식이 없는데 어식 <웃음> 이거는 말 표현이 조금 그렇다 그지? 어식이 없는데 그럼 어식에 속하겠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두뇌 속에서 이 여식은 이 숨겨져 있단 말이야. 이내식 속에서 있지만은 내 두뇌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는 생존 자동적으로 우리가 표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 어, 우리가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이라고 정도 생각해봅니다. 응?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내 아, 그렇게 그러니까, 앗뜨거 아, 하는 것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하다가 칸지 않은 거예요 내 의식하고는 상관없이 내 판단과 주장에 의해서는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들이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인 형태와 유사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무의식이다. 그러나 이 무의식 속에서는 인간의 두뇌와 두뇌로서 판단과 결정. 우린 이 두뇌에서는 판단과 결정은 어디서 했느냐 내심에서 한다고 그랬죠. 내심에서는 내심의 판단과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그 의식 활동을 할수 하게 되는 구조를 우리는 무의식상.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무자를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의식을 씁시다. 자, 그래서 이 무의식 상태다. 무의식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이제 조건적인 반응.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두뇌와 상관이 없는 이런 감각에 의해서 그래다 그럼 우리 CPU 속에서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백신 프로그램이 막 막는 거야. 아이 바이러스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체 저기서는 아 뜨거?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감각에아 뜨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사람도 손을 드는 것이고 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 어 시끄러워? 이렇게 귀를 막는 거야. 이것이 무의식적인 우리 활동이 우리 두뇌 속에 감지되어 있는 거야. 자, 네 번째 우리는 불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다. 의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 외부에 있는 거다 그치 내 두뇌 속에 두뇌 속에 내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외부 의식이 아니라는 거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의식을 쓰는 거에요 외부에 있는 의식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이 그래 불의식 때문에 무의식을 쓰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의식 속에는 이네 가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뇌라는 것은 어디서 될까 인지의식에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올바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지배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 지배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범죄심리 같은 사람 경우가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재미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이는 것이 어떻게 재미로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 누구 말다 도덕질 하는 것이 나쁜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덕질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 여의도에 가게 되면 세뇌된 사람들이 많다. 어디에 세뇌돼서? 돈의 세뇌들이. 여의도는 돈의 세뇌들 돈만 보면 뭐, 어떤 돈이든 다 집어먹는데, 뭐. 여의도는, 여의도는, 눈에 돈만 비다하면 이, 두뇌가 처음부터 세대가 되어 있어갖고, 돈만 빼면 뭐, 임자가, 뭐, 이때는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임자 있을 수도 갖고, 나도 들뜩 다 나가갖고, 또 가잖아요. 갖다 놓으면 또 한다? 이것이 세뇌라는 거다. 종교는 자꾸 따지지 말고. <웃음> 자 잠재의식. 우리가 가장 어, 질병학적으로 우리가 이 병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이것이 오식이 우리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음, 젊은 우리가 결혼 대상자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제일 많이 있죠, 그지? 아, 네. 그런 사람은 어떡하? 자, 결혼을 안 하는 사람에는 크게 두 분류다. 이것이 잠재의 쓰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여러분, 두 분류가 어떤 분류겠어요? 응? 상처. 그렇게 상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갖고, 하나는 어떻게 해? 남자라는, 남자라는 그에 대한 상처, 공포, 이런 것들이 잠재, 잠재 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돈과 생활과 관련돼서 하는 것. 그렇게 이거는 하나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거 하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거고. 그럼 예를 들어갖고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보게 되면 아빠가 막 잔소리하고 술 묶어갖고 막뜰 패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게 되면 남자인데 공포적인 얘기겠나, 안 얘기겠나? 그러면 결혼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살아오면서 어떻게, 아빠가 이거 시원찮아가지고 돈도 안벌려주고 하고 게 자, 엄마가 쭉도록 고생해가지고 자기를 키웠는데, 이기서 따르면 어떻게, 이 남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겠나? 아니, 고생만 시키는 존재로 자꾸 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우려 하더라도 안 지우고 잠재적으로 있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병적으로 돌아간다는 거다 병으로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심각하게 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대인공포증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장도 우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첫번째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질병으로 우리는 전환되는 우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다. 이거는 질병으로 우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뒤에 가면 또 많이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명상법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이 습성이에요 습성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일단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계속 행동을 하다 보게 되면 두뇌와 상관없이 습성으로 몸에 익혀져 갖고 그것을 무심코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돈이 있으면 이 장소와 상관없어 그냥 가다가 돈만 있으면 보고 호주머니 자기 호주머니 내가 간다. 우리 이제 누구 말 때는 라이터, 보이터 컴브, 라이터. 이거는 무식이야. 어, 이것이 완전히 습성, 습성의 습성으로 인한 이 무식, 무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 무식은 습성의 형태로 착용하는 거예요. 몸에 이게 져가지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조그만 도랑이 있다고 하나 보자 도랑이 있는 사람은 그냥 요기서 자기가 건너갈 수 있어도 이제 그냥 바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섭석이딱 붙으면 항상 뒤로 가가지고 뛰어갖고 뛰어넘는다 이것이 바로 섭석이에요 이것이 습관 섭석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무물건 감각기관에 의한 어떠한 이것만 우리는 무의식적인 우리는 이거 의식이 아니라는 거다 자, 세 번째. 아, 네 번째. 이것이 우리는 불의식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불의식의 인간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누구와 상관이니까? 이거는 외부와 상관이 있는 거야. 외부. 그럼 외부와 상관이 있는데 인간의 두뇌 속에서 외부와 소통을 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 부위가 어디예요? 네파. 내파. 네파라는. 그런 결국 이것은 이것은 네파라는 거예요. 네파. 내파. 이거는 네파와 연관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는 신병, 기신병, 빙이, 신기. 무병, 우리는 귀신형 우울증, 귀 귀신, 이거는 특별하게 귀신형 우울증이에요. 정신치량정신치환은 정신질환. 음, 아, 그런, 거 막, 다, 그, 뭐, 이상한 질병까지, 너무 상세한 질병까지는 우리 하지 말고. 자, 요런 것들이 신의 작용에 의해서, 귀신의 작용,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나는 반응하는 의식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무의식, 하는 거야. 제가 이것을 자꾸 설명하는 것은 지금 명상을 잘못해갖고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것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겠어? 어디 가서 고칠 수 있겠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같이... 예. 종교생활, 그래서 이것이 종교생활 하다가 지금 어떻게 천주교 바티칸 시국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무당 신부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사람 하도 많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부흥회 부흥회 같은 거 하내봐. 우리는 막 교회가 부흥회 같은 거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작동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웃음> 여러분들 한번 보면 기절초풍할 거야. 그런데 그에 a 컨 소리 하면 안 되고 <웃음> 자 여기 이렇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성령은 여러분들이 이 전초 단계에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벌써 아주 많이 잠복을 해 있는 상태다잉. 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아 정말로 어려운 그 가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섭성이 잘못돼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는 심리 치료로서 우리는 해야 돼. 이것이 우리는 힐링이라는 데 힐링. 응? 이것이 우리는 힐링이라는 다 그냥 가서 힐링하게 되게 되면, 저 산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놀다 오는 것을, 그런 힐링이 어디 있나? 그거 뭐 말하고 힐링하나? 이거는 치유란 말이야. 마음이 아파서 치료. 그 다음에 이 습성이 잘못됐어, 치료. 그 다음에 이 습관이 잘못 붙었어, 치료. 생각이 잘못됐어, 우리는 힐링하는 거요 응? 이것이 힐링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우리는 신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로 작동되는 것이고 이 섭성은 어떻게? 이런 심리적인 치료로 작동되는 건데 자, 여기에 잠재의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정신적, 심리적 질환이에요 이거는 잠재의식이 이것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질환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병에서 이, 이 이런 병을 우리는 잠재의식과 연했을때 잠재의식을 잠재의 끄집어내야만이 이, 이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렇지? 잠재의식이 뭔데? 이거 갖고 무조건 응? 안정제 주고 정신 안정제 주고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법은 아니 돼.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살을 많이 하게 돼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이? 그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생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가 그 뒤에 가게 되면 단계 단계별로 치료, 심리치유, 심리치유와 무병치료, 뇌파, 하두 이런 데 가서 상세한 것을 더할수 있으니까 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잠재의식, 의식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동안 에 해왔던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는 부분도 있고 요가 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명상 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하자고요 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큰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 그러면 요거는 상세한 것은 우리가 저 명상체 뒤편에 하게 되면 단계단계별로 노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에 우리는 쭉 훑어보게 되게 되면 아예 호흡인지 명상인지 이것이 요가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야 누구말따나 단접호흡한다고 이것이 명상이라고 자세는 명상이고, 호흡은 단전호흡하고, 그지? 우리는 어떻게, 요가 한대 놔놓고, 체조하면서, 명상이라 하고, 명상은 하면 그냥 명상 앉아있는 것이 명상, 이거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명상과 요가와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명상을 합시다. 자, 명상은 뭘까? 뭐가, 아주 간단하게만, 이 명상은 두뇌를 수린하는 거야요 그죠? 두뇌 수린이다. 명상은 두뇌와 관련되어 있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이해 들지? 명상은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뭔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가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요가는? 뭐? 이거는 인간의 이 기, 기와 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요가는 기와 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가예요. 그 다음에 호흡은 뭘까? 여러분, 단전호흡, 뭐, 무슨 호흡, 해갖고 호흡이 있잖아. 숨 쉬는 기 운동, 숨 쉬는 운동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단전에 자세를 하다보면 무게중심이 이 단전에 다 와있어요. 그리고 신체학적으로 해더라도이 단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단전에 여성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자궁이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힘이 많이 모으는 것이 이 단전이라는 것이다 뿐이다. 그런데 이 호흡은 어떻게? 신체다 신체, 바디 호흡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보자고요 여기서 운동과 우리 크게 나누게 되면 운동과 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동과 요가는 다 그러면 호흡은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호흡은 호흡은 운동과 관련되고 요가는 어떻게? 기와 혈을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기와 혈이 같은데 운동은 뭐 때문에 할까? 단전호흡은 뭐 때문에 할까? 단전호흡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을 잘하면서 힘을 자기가 필요한 공간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수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 힘을 모아야 되겠나요? 순간적인 힘. 이 호흡이라는 것은, 내 수업이 끝나면서 그 호흡의 운동으로 인해서, 호흡의 집착력에 의해서 이 힘을 어디에 전달하느냐? 내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갖고 이 단전호흡하면 어떻게 되겠나 머리에 우리 힘을 갖다 붙이는 거지. 두뇌를 하는 게 머리에 갖다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자, 레슬링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 단전호흡을 많이, 레슬링에 순간적인 힘을 쓰는 거. 이렇게 당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말따나 장호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운동에는 호흡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숨쉬기 어요 장거리 마라톤 할 때의 호흡법. 단거리 할 때의 호흡법. 전부 다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르키를 하더라도 호흡법. 모든 것이 이뭐 골프를 하더라도 호흡법. 모든 것이 호흡법이에요. 호흡에 맞춰서 모든 것을 신체를 움직이는 이것이 어떻게 몸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호흡에 몸을 휘어낸 것이 단전호흡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체적인 운동이다. 운동. 호흡이 여러분들이 명상이라 생각하면 큰차보다자 요가는 어떻게 해요? 요가는 무엇 뭐 때문에 하든? 여러분들 요가가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하고 되면 뒤에 요가 운동을 한다. 그치? 자, 요가라는 것은 어디에 뭉쳐있는, 이렇게 뭉쳐져있는 기와 혀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단전, 단전 호흡 연습하는 것은 힘을 모으는 것이고, 요가는 뭉쳐있는 기와 혀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정반대의 개념이지, 그지 요가와 이거는 정반대. 그러면 요가가 우리는 다이어트에도 우리는 어, 효과가 있는 것은 다이어트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체, 오기 체질론을 빼야 된다, 이게. 자, 예를 들게 되면 살이 찐다는 것은 부위별로, 뭐 전체다가 통째로 살이 찐다는 것은 이거는 어? 육말털 머리 붙터지 되겠고 발끝까지 통째로 살이 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 무조건 이거는 체중 감량을 해야지 요가 갖고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특정 부위가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 부위가 살이 찌는 경우에는 이그 살이 찌는 분야에 기와 혈이 뭉쳐 있다는 거다. 뭉쳐서 그것이 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 어머니들이 보게 되게 되면 퉁퉁 부어 가지고 이제 아기를 놓고 퉁퉁 부갖고 부위를 빠지지 않게 안고 보약을 많이 못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바로 살이 돼 버리죠. 그렇죠? 아마 주변에 그런 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가는 뭉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귀와 혀를 풀어내는 것이 요가라. 그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호흡을 잘못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왜? 아,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이 호흡이 두뇌 훈련인 줄 알고 머리에 갖다 모으는 거예요. 머리에 갖다 모으는 거다. 머리에 무엇 뭐 때문에 갖다 모을까? 여러분들이. <웃음> 이게 에 갖다 모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게다. 근데 이, 이것이 도통하는 것인 줄 알고 머리에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갖다 호흡을 해가지고 머리에 갖다 모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나? 머리를 풀어야 되겠지, 그죠? 운동은 실제적인 문장에서 흠을 인데이 힘이 뭉치게 되게 되면 무엇 뭐, 무엇이 작동하게 되느냐 면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이 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신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잘못 하게 되면 전부다 어떻게? 기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기신이 들. 리게자 그리고 이제는 호흡이 또잘안 되는 사람, 이게 못 모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호흡 하다가 보게 되면 백회에 막 공기가 나왔다, 들락났다, 기가 왔다 하잖아. 그렇게 머리에 모은다 이 말이야, 머리에. 그럼 그것이 바로 기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기신 이 모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귀신을 말 안하고 어떻게 도통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도인인 줄 알고. 천만에다. 이거. 그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것을 빨리 개조하지 않으면 나라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명상은 뭐라고 그랬지? 명상은 질실을 두뇌를 개발하는 거 거야. 개발하는 거니.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몸속에 우리가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여기 기가 조금 모이지만 운동을 안 하면 기가 안 모이잖아. 그러면 여기 기가 모인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 외부 불이식의 이런 힘을 빌리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빙이 되고, 신기 되고, 무병되고 하는 거야. 다 이것이 이 식의 어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식이 고장난 거야. 그래서 어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두뇌의 착용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어식에는 정말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어식이라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식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요? 아 불러 보자 어, 아까 지금 뭐랬어요 세운다 무엇을 자 진리를 세운다 어디에 어. 내 마음속에 새겨 놓는다 했다 그제 그 다음에 식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전달한다 알린다 그제 어디에 딱 세운다 진리를 세운다 진리를 어디에 내이자에의 그저 내 마음이 아니고 내자에의 창을 지키고 있는 내자에 내가 올바른 것만 이게 갖다 심어 놓는 것이 우리는 의식이라는 거다 그래서 의식을 그렇게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공부는 안 하고 어떤 공부해? 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인간의 능력은 한계다 이 두뇌 속에 지혜만 있을 뿐이야 지혜가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의 우리는 제2장 두뇌 다음에 제2장 아니 세3 장이지 그제 첫 번째 명상편이고 두 번째 2 장은 우리 두뇌편이고 이제는 세 번째 우리는 어식편이에요. 그러면 이 어식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식에 관련돼 갖고 어떤 식으로 이런 질환이 왔을까? 질병이 왔을까? 신병이 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계 단계별로 배우면서 오늘은 이 명상 강좌는 오늘 이것으로 끝나고 우리 지금 시간은 늦었지만 은 우리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 인간은 인간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명상법에서는 호스피스 명상법을 가르치면 인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저께 이게 빚 갚으러 가는 인생이 했지만 은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영혼들이 편안하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생이 어떻게 됐다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나를 이때까지 살게 몇십 년 동안 60년 70년 80년 100년 동안 살게 해준 이 영혼이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엄청난 빚이야 그러면 이 용어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 용어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찾아올 수도 있다 이말이야 인간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처을거죠 얼마나 더 중요한 거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시간을 마치고 자, 한 5분만 씻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칠게요.